Nobody else you. 안녕하세요. 옷을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 팻도예요. 제가 저번에 엄브로 봄피 X 화이트를 샀었는데요. 매번 옷을 입을 때마다 이거 검정색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디자인으로 사볼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신발만큼 예쁜 게 없더라고요 깜정색을 구매하려고 찾아보니까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엄브로 범피 X 네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은 같은데 로고 색깔만 달라진 그런 디자인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주문을 해서 여기 아래 있어요 짜잔 기존에 신던 범피 x 랑 이거랑 같이 놓고 비교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더러워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신발을 보면 기존의 로고 색깔은 그레이 색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로고 같은 거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롱고를 너무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안 좋아해서 검정색이 조금 낫긴 하네요. 그리고 여기 앞코 부분에 원래 스웨이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다 가죽으로 바뀌었어요. 여기 중간에는 메쉬 원단이 들어갔고 앞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더블 다이아몬드 마크가 들어갔어요. 옆에도 더블 다이아몬드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. 뒤에는 엄브로 마크 그리고 신발 밑창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요 신발 밑창이 이전에 건 되게 각진 그런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둥글둥글해진 느낌이 드네요 검정색이라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느낌상 조금 더 둥글둥글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신발 밑창에는 노란색으로 험브로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신발을 한번 신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바지를 입고 있단 말이야 바지를 입었을 땐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스커트를 입고 신었을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지를 입고 이 어글리 슈즈를 신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신발은 굽이 3.5cm 정도 돼가지고 신었을 때저 같은 사람들은 키가 되게 커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비오는 날이 신발 신으면 물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되게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트리밍 같은 그런 편한 안 옷을 입었을 때도 이 신발 하나만 딱 신어주면 뭔가 좀스타일리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스커트도 갈아입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를 입었을 땐 이런 느낌? 이제 추우니까 스커트를 입고 레깅스를 신고 뒤에 이런 카시가 들어간 따뜻한 양말을 신으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룩이에요 결론은 기존에 신점던 엄브로 분필 X와 네오 사이점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기왕 살 거면 새로 나온 거 신상 네오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짜잔!